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베누아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제시 직거래소에서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욕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시계입니다 예전에도 이 베누아 알롱제 길다는 뜻의 시계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시계 까르띠의 베누아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예쁘게 다이아몬드가 3열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. 역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크라운을 가지고 있고요. 베젤도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애프터 세팅 제품입니다. 하지만 퀄리티가 아주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세팅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이아몬드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옆에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.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955입니다. 인터넷에서 1955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베젤에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있는 제품 18K Y 이트골드가 있는 제품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베젤에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 제품 여러가지 제품이 1955로 나오는데 이 제품은 원래 있는 제품이죠. 이렇게 베젤에 3열의 다이아몬드와 크라운이 역으로 장식되어 있는 원래 있는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애터 세팅을 한 제품입니다. 민무늬에서 이렇게. 제품은 가격이 원래 좀더 저렴합니다. 특히 중고 제품은 그렇죠.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에 원래 있는 제품과 똑같은, 아니죠, 비슷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아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베누와는 이와 같은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있고요. 18K 와이 골드입니다.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요. 열어볼까요? 이렇게 가띠의 각인과 여러 가지 각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로 가는 제품입니다. 쿼츠 제품인데요. 그래서 오토매틱보다 좀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. 워터 방수 스위스메드 이 18K 보이시죠? 그리고 그 아래가 1955이 시계 레퍼런스 넘버입니다. 아래는 시리얼 넘버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베누아 제품입니다. 그리고 애프터 세팅 제품이고요. 퍼런스 넘버는 1955 쿼츠로 가는 여성용 시계를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했습니다. 짠